음... 그게... 이게 언제냐? 올 봄이에요.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 그거야 아빠가 싫어하니까. 다리 옮기시죠. 아. 하... 아버님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고 있습니다 언니 보세요 민지씨 인기도 엄청 많아요 이거 한 보시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한 56만 정도 됩니다 너너 너 이렇게 입고 다니니? 뭐 어떤 아 그거 그아 왜요? 아이쁘구만 중간아 대로 자리 볼래. 네. 아니야. 야, 너 나랑 잠깐 바람 좀 쐬고. 어, 괜찮은데. 아, 아버님. 진 아버님 말씀대로 민지 씨는 진짜 공주님이시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랑받고 다 가졌으면 공주님이지. 근데 아버님 너무 옛날 사람 같으시다. 야, 이새끼 아, 적당히 좀 해. 아버님 힘들어 하시는 거안 보여? 아 왜? 그래서 내가 지금 위로해 드리는 거잖아 야 너는 그게 위로라고 할 소리냐? 진정들 하세요 아 근데 잠깐 아니 이건 지금 힘든 일이 아니지 뭐라고? 야 아니 너는 공감 능력도 없냐? 아니 두 분이서 오늘에서야 비밀이 없어진 거 아이가? 그것도 뭔 개소리야 아니 봐봐라 민지씨도 비밀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노 더 아버님은 민지씨가 말을 못 꺼낼 만큼 힘들었다는 걸 그게, 그게 얼마나 속상하셨겠노 와야 이거 이거 어? 눈치 없는 줄은 알았지만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눈치 없단 말좀 그만 좀 해라 그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나 아 이것도 일이야 놀러 온거 아니라고 야너 대체 할줄 아는 게 뭐야 내가 여기 오고 싶어, 0나 운전만 하면 된다며 운전만! 준1씨말 잘했어요. 그래요. 내가 진짜 속상한 거는 우리 민지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아는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아빠. 아는 우리 공주님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 그거면 돼. 아빠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물론 어? 뭐저저 저, 이렇게 입는 건뭐좀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하고 싶다면 아빠는 항상 널 응원해 아빠 나 진짜 미안해 아니 우리 아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었네? <웃음> 그쵸? 그렇지? 그리고 준거 오빠 진짜 너무 너무 너무 고마워요. 저 오빠 아니었으면 아빠 마음 절대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지 씨. 제가 뭘. 아, 내가 준거 오빠 성격 같았으면 아빠랑 좀더 친했을 텐데. 그렇지? <웃음> <웃음>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오늘 잊지 못할 생일이 될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요 예 네, 수고들 해요 아버님 오늘 멋졌습니다 <웃음> 갑시다 열십시오들어세요봄 <웃음> 눈치 없는 애랑 친구한다고 고생 많네 야 아, 니가 쓸데없는 말하니까 알았다 마난뭐할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여행사에 도움도 안되겠네 내일부터 안나올게 지금 알아서 붙여놔라 일래가 친구랑 동업하면 안된다니까 어, 네. 어. 화해하자 맨입으로 뭐 마실래? 한잔 빨아삐리뽀. 야, 야. 왜, 왜 웃냐?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봐봐, 한잔 빨아삐리뽀. 오케이.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인스 감성 동그러면서. 와이와 중에 사진 올라오네. 너 지금 한숨 쉬었어? 허천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퍽이나 해주겠다.